이게 찹쌀 종이컵으로 다섯 개를 한3 시간 이상 이게 시간 정도 불렸어요. 이게 밥이요 다 쪄졌어요. 거실 거실하게. 끓으면 음. 밤을 좀씩 넣어서 좀 졸여줘야 돼요. 밤이 좀 까무리할 정도로 좀 달기도 하고. 좀 어느 정도 쫄아지면요 배추도 같이 단맛을 내기 주 위해서 한석어 끓여주면 돼요. 설탕 <웃음> 그걸 다 넣어 설탕을... <웃음> 너는 설탕이랑 먹는 거야? 설탕에 무슨 뭐... 저기가 있어? <웃음> 너많 어... 이거는 이제 간장, 카라멜을 안 넣으니까 색깔을 내야 되니까 간장으로 간을 맞출 거예요. 이거 약식한다니까, 설탕 조금만 넣어달라고 전해달라던데... 누가? 야, 내, 네, 아는내가 <웃음> 참기름 <웃음> 설탕이, 아니 약식이 좀 달달해야지 맛있지 그, 그, 저기 커피, 커피랬다 이거 뭐야 야 후추 후추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손 뜯을듯이 약한 불로 중, 중불로 은근히 좀 쪄줘야 돼요 하나 사가지고 잘 싸먹네 <웃음> 이거 얼마 샀더라? 이거? 다이소에서 샀나? 이거? 음, 싸 천원인가? 2천원? 2천원 거의 다 2천원이던마 다이소 오, 딱 눌러지네. 응? 딱 눌러서. 눌렀죠? <웃음> 응. 그래갖고 여기 눌러면 돼. 예, 응. 네, 카라멜을요, 사용 안 했더니 색깔이 좀 연하거든요. 근데 맛은 좋아요. 감사합니다.